골프스윙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스윙 탑에서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공을 쳐야 된다 기다리고 공을 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진짜로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기다려라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백스윙에 올라가고 있는데 탑에 도달할 때 갑자기 이렇게 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프로님들이 근데 백스윙은 천천히 가라 그러고 그리고 탑에서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공칠때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필요한 곳에서 급해지고 필요한 곳에서는 또 되게 천천히 가고 그게 이제 섞인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진짜로 이렇게 멈춰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백 스윙을 할 거예요 우리가 팔로우 스윙 피니쉬 하듯이 이쪽도 스윙이거든요 백도 스윙이니까 스윙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스윙 하듯이 클럽 헤드를 뒤로 던져 보니까 어때요? 뭔가 급하지 않죠. 탑에서 그런데 천천히 가다가 멈추니까 뭔가 더 흔들리고요. 그리고 긴장이 이 어깨라든지 겨드랑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연필로 일자선을 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슉 하면 이제 그어지는데 너무 일자로 그으려다 하다 보면 이게 막 삐삐 떨어지잖아요.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백스윙탑 만들어 놓고 반동을 줄 건데 들썩여서 반동이 아니고 이 클럽 헤드만 살짝 살짝 반동을 주고 공을 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프 지점에서 하프 지점에서 반동을 줄 때는 탑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반동이 필요하겠죠 자 헤드만 들썩이지 않게 몸이 헤드만 반동을 주고 쳐보는 거예요 이제 테이크백에서도 반동을 줄 건데 몸이 들썩이지 말고요 이 헤드만 반동을 살짝 헤드만 반동을 주고 자 대신에 하프 지점보다 이제 좀더 멀리 준다는 느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고 때려보는 거죠 천천히 가서 멈추는 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긴장이 이 상체 쪽으로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멈췄을 때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못 멈춥니다. 천천히 가도. 근데,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반동을 살짝 주고 쳤고요. 그 다음에 하프에서, 그 다음 반동을 주고 쳤고요. 이제 테이크백에서 반동을 좀더 세게 주고 쳤죠. 그 느낌을 이제 시작 지점에서 살짝 주고 간다는 거죠. 백스윙도 여러분들 스윙입니다. 백스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가죠 자쭉 가서 멈추죠 이렇게 그럼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요 둘 이러면 여기서 지금 한번 멈추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라의 뜻은 진짜 멈춰라 이게 아닙니다 자 골프스윙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이때 멈춰진 거예요 이때 지면을 누를 거고요 그래서 한번 멈춰라 라는 뜻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도를 높여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하세요 백스윙탑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한번 반동을 주고 쳐보고 시작 지점까지 내려오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